저는 10년 정도 주식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50대 전업투자자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직장인 중에서도 주식투자 안하는 사람을 찾는 게더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할 때 주식하면 말아먹는다고 말리던 형님이 계신데 그분께서도 최근 하락장에 주식투자를 하신다며 밝히시고 여러가지를 물어보시더군요. 근데 주변을 보면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다수 분들이 남의 말만 듣고 무지성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히 제 주변에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석을 많이 신뢰해서 거기에 기초하여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나 생각보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널리스트 분석을 깊게 안보시고는 목표 주가와 주요 키워드 문장만 보고서 덜컥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다들 성토하자는 의미로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대해 짧은 저의 견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산업 리포트를 먼저 읽어본다. 사실 애널리스트는 회사 분석을 할때 분석 대상 회사 IR팀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증권사 IB 쪽에서 분석 대상 회사로부터 영업을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힘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종목 분석 리포트는 모두 매수 리포트이고 매도 의견은 1년에 두세 건 중립 의견도 보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애널리스트들도 산업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소신 있게 자기 의견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의 현황, 비즈니스 모델 전망, 위험 요소 등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개별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끔씩 발간되는 산업 리포트를 정리해보는 것이 개별 기업 리포트를 읽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산업 리포트를 천천히 읽다 보면 산업 내 밸류 체인에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보이고 어떤 외부 요소에 따라 회사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을 먼저 분석할 때는 놓치기 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고 생각지 않았던 산업 내 저평가 회사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길기는 하지만 저는 좋은 산업 리포트가 나오면 밑줄 치면서 꼼꼼히 읽어보는 편입니다. 그렇게 공부해 놓은 지식들이 나중에 개별 기업을 분석할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황 리포트, 고시경제 관련 리포트는 깊게 팔 필요는 없습니다. 알면 조금 도움 될 수도 있겠지만 투자에 있어서 아주 크리티컬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두 번째. 다양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읽어본다. 애널리스트들은 각각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주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회사만 보더라도 어떤 애널리스트는 실적 및 주가의 피크아웃을 외치고 다른 어떤 애널리스트는 실적의 추가성장과 현 주가의 저평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들 공통적으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죠. 어떤 애널리스트는 철강의 시클리코란 특성과 중국의 변동성 높은 환경정책을 근거로 주장하고 다른 애널리스트는 강한 철강 수요와 함께 중국의 재강량 감소를 근거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비교하고 각 주장의 근거를 취합하다 보면 회사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을 생성할 수 있고 이것이 투자에 있어서 기초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선정하게 되는 시스템이니 모든 애널리스트 분석을 전부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각 산업에 대한 베스트 애널리스트 두세 명을 개인적으로 선정하시고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 과거의 리포트를 읽어본다.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읽어보는 만큼 중요한 게 예전에 발행된 리포트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현실적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실전시험이라면 이건 일종의 기출문제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 2016년에서 2017년에 디램의 폭발적인 사이클을 예상한 증권사는 많지 않았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2017년에서 2018년에 삼성전자가 디램에서 엄청난 이익을 본 것을 알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꾸로 2016년에서 2017년에 리포트를 검토해보며 과거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디램 메이커의 이익 전망을 추산했는지 검토하고 그 전망이 맞았다면 맞은 이유를 검토하고 전망이 틀렸다면 틀린 이유를 정리하는 거죠. 이런 게 정말 투자 대상 회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회사는 살아있는 생물체나 마찬가지라 과거의 족적을 보고 그 과거에 대한 더먼 과거의 애널리스트의 실적 예상의 적부를 판단함으로써 회사의 현재 상태를 고찰할 수도 있고요. 더불어 애널리스트의 실력을 알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역사 공부하듯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구해서 읽어보시면 나름 재밌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형사 말고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커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범위로 리포트 검색을 하다보면 중소형주에도 단혹몇 년마다 띄엄띄엄 띄엄 리포트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보통 중소형주는 리포트 발행 시점이 주가 꼭대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애널리스트들도 사람들이 읽은 만한 분석글을 올리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서 노는 중소형사를 굳이 분석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므로 중소형주 투자를 하신다면 거꾸로 리포트 발행시점을 매도 시작 타이밍으로 잡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개별기업 리포트보다 산업 리포트 위주로 다양한 애널리스트의 분석 리포트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집하여 전부 읽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투자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핏땀 흘려가며 범돈을 주식시장에 투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공부도 하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노력의 결과가 반영되기 힘들다고도 보입니다. 하다보면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고 달리 변화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십시오.